비바 비바 비바. 비바 비바 비바 비바 자꾸만 미술야기나 네네 너의, 너의, 너의 달콤한 너의 달콤한 너의 달콤한 너의 혹시 죄송한데 오늘 찍는 거 6회분이에요? 하하하하 꼭꼭 는데 이렇게 많은 네, 에너지를 쏟을지 몰랐는데요. 다음 곡은 우리 민혁 씨가 준비했다고요. 저는 빅스 선배님의 사슬 아,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아. 체인업 가로 닫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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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채령 씨가 근데 크게 놀라셨습니다. 주인? 주인? 주인이라고 했어요. 지금 처음 보세요. 너무 그거 너무 선정적인데요아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채령 씨는 중, 15년도니까. 중학생이었어요 15년도니까 이때 우리 채령 씨가 중이네 그럼 1 5이 너무 직설적인데요? 아, 아. 중학생이 아. 보기엔 살짝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컨셉이 어떤 컨셉이죠? 이게 약간 그 사랑의 노예 아. 컨셉이죠. 아.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인데 사랑의 노예야 이게, 이게 노예 그 계보가 있어요. 노예 계보? 있어요, 있어요. 넌 나의 노예. 아. 아이가 추. 주문! 그럼요. 넌 나의 노예넌 나의 노예저 주문 완전 미쳤었어요. <웃음> 미쳤었어요? 주문을 봤을 때그 느낌이 내가 노예인가? 아니면 제가 노예인가? 아, <웃음> 사슬에서도 오죠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이 빅스의 사슬 예. 왜 컴백을 해야 되는지 저희 팬분들 같은 경우에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게 옷으로 따졌을 때두 가지가 있어요 슈트. 슈트. 슈트 그리고 이제 초커 아 근데, 근데 이거는 슈트와 초커가 세개다 있어요 아 종합 선물 세트라는 아 거죠. 포인트를 다때려먹었다는 소리네요. 이거는 싫어할 수가 없어요. 의상은. 제가 듣기로는 그때 앨범에 굉장히 특이한 구찌가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저. 저 이거 알죠. 뭐예요. 뭐예요. 네. 자 뭐죠. 이게 사실 이제 앨범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계약서예요.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어? 여러분 아까 제가 개보 알려드렸죠. 어떤 계약서겠어요. 노예? 노예 계약서. 노예 <웃음> 계약이야. 어! 어! 어! 어! 어! 거짓말 거짓말 어! 노예계약서를 넣었다고? 노예계약서를 넣었다 고 노예 아, 노예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자! 보세요! 앨범에 노... 계약서가 있어. 우와 소름 쫙 <웃음> 계약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 어? 이 계약의 목적은 아래 설명 너와 나 사이 관계가 충분히 상호적 강에 분명해 한다. 쭉 하고. 나 심장이 너무 별로인 거. <웃음> 너만의 사랑의 노예임을 인정한다. 나는 너의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래와 춤을 해갈 것이며. 네가 울거나 슬플 때 너의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할 것이다. 헌신을 한다. 대박이다. 정말로 이 노예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아, 나 소름이 너무 많이 돋아. <웃음> 이 계약서가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게이 계약서가 보통 요즘에 이제. 그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죠.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어요. 아! 아! 아! 그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컴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미 계약이 성사돼 있어요. <웃음> 재계약이 없어 이거는. 재계약. 재계약. <웃음> 뭔가 몰랐네. 몰랐어. 아마 많은 팬분들이 여기다 지장 찍었어. 요 보이시잖아요. 수녀 가문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주하는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는 거는 진짜는 이번에 혁명이로서 아, 받은... 아. <웃음> 지금 보이시죠? 근데 벌써 반응이 핫해요 이 예, 음. 지금 노래가 음. 설명을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이때 근데 이게 음원 차트에 올랐었나요? 못 올랐어요 아. 왜냐면 이게 가사에 그러니까 채령 씨처럼 거부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 언뜻 들으면 사실 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네, 무대 영상 댓글에도 막 지금이라도 다시 나와주면 안 되냐 빨리 돌아와 이런 거 댓글이 있나요. 아, 문명특급 더세상커셉특집로 사슬을 해달라 야. 대한민국 보수적이라는데 다 기술이다. <웃음> 대놓고 노예 컨셉 하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한다 <웃음> 기다려라 나중에 컴백하면곤주을 내줄 테니 어릴 땐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다가 사회인이 돼서 어, 여유로운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빅세 사슬 그럼 2021년 버전으로 나오면 어떤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혹, 혹은 수정을 하면 될지 우리 채령 씨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초코를 조금 얇게 하면 어떨지 아 너무 직접적이었구나. 저 정도 목도리다. <웃음> 목도리 도마뱀 같았다는 건가요. 아 너무 진짜 산책 가야 될것같아아 <웃음> 너무 진짜 산책 가야 될것같아 <웃음> <웃음> 아, 이런 지적이 필요해요. 진짜로 와 날카롭다 날카롭다. 이게 딱 무대가 끝나고 체인 더 했을 때 주인님들 나와 주인님들 나와 <웃음> 체인 덮 제짜자다 아! 아, 잡고 나와서 가자! 아, 아, 아, 안 돼? 아, 왜냐면 하 빅스 팬분들 한번 불러가지고.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 지장 찍으신 분들만. 계약 관계니까! 계약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음, 조건을 이제 잘 살펴볼게요.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퍼포먼스 아까워 류에서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분류는요. 너무 이제 시대를 앞서간. 곡들이죠. 너무 세련되류. 컵 눈명을 직접 기획하신 기획자분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떤 곡인지 영상 한번 볼까요? 와더롭게날 홀려. 너무 아름다운. 와, 대박입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자면 주간차트 9위 월간 차트 11위 당시 약한 달간 발급 활동을 했고 상당히 좀 보면 반응이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하지만 이 곡이 재컴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 왔니? 올해도 촌스럽긴 글렀으니 내년에 다시 보자 하면서 너무 세련돼서 이건 미국 하이틴이 아닌 한국 하이틴 재질이다 여름밤에 학원 째고 한강에서 바람 맞으면서 자전거 타는 시원한 스키니함과 샴푸냄새 냄새, 밤 밤냄새 그런 거다. 와, 진짜 근데 뭔 말인지 알것같아그청량함예 있어요. 5년 전이면 촌스러워 보일 텐데 하나도 안 촌스럽고 세련됐다. 코디며 노래며 오히려 화려하다. 진짜 세련됐어. 진짜 이때 이 올드스쿨 룩 이때 이 올드스쿨 룩저 옷이 저때 당시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체 저게 뭐지? 아 맞아요. 원래 수트로 나오려고 했었는데 아 피시가 이 노래는 수트가 안 어울리고 캐주얼하게 가야 된다. 역시. 어쨌든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어떤 의상 아, 컨셉이라고 볼수 있죠. 아 이거 진짜 너무 명곡이에요. 저는 사실 이걸 컴백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곡이에요. 이거는 너무 잘 됐거든. 이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 무대와 저 노래 더 가치를 높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뭐, 뭐. 아, 그러니까 아그뷰 좋은 거 알지 와 근데 저렇게 괜찮았어 저렇게 아, 멋있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와, 와 저렇게 세련됐었어? 맞아 맞아 이렇게 보니까 15년도라고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너무 앞서간 거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뱅뱅뱅 뱅뱅뱅 롬비라 이런 게 너무 잘 돼서 <목소리> 저희가 15년 데뷔라서 모두 다 봤어요 아, 우리들 데뷔 동기였 스타 같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15년. 그때 당시에 럼미라이 씨랑 뱅뱅뱅이 붙었어. 그래 가지고 우리 뒤에서 막 가자 가자 가자. 액수들 럼미라이 하는 거사전 사점도카 사전 뭘 몰래 보고 그랬다. 아, 왜 몰래 봐? 너 그거 알지 우리. 뮤뱅드라이볼 때마다 케이콘 보는 아, 같아어 2021년에 그럼 만약에 나온다면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이건 진짜 그냥 그대로 놔도 네. 네. 완벽해요. 아니면 한번 꼬아요. 어떻게 해요. 더 없어 나가는 거야 6년 뒤에 유행을 예상해서 입는 거예요. 아 그럼 퓨처리즘 그러면 이 노래 12년 동안 해먹는 거야 12년 동안 해먹는 거야 <웃음> 해먹다 <웃음> 뭘 얘기할 때다 재정적으로 바라보고 얘기한다. 저는 그쪽으로 가했어요. 머리가 <웃음> 미리 6년 뒤를 예상한 어떤 의상 컨셉으로 다시 컴백을 하면 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제가 봤을 때 30년 이상 할수 있어요. 좋은 의견이에요. 이 곡과 또 비슷한 결을 우리 예나 씨가 준비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곡일까요. 다음 곡은 저희 다음 곡은 F.S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아아아 탕탕탕탕 아우 인기하셨고 멋들어지게 아 디졸브를 <목소리도> 쳐줬어요 이게 또 뷰랑 같은 작곡가니 님이 네. 맞아요 예나 씨이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곡에 사실 저는 숨겨진 포인트는 네. 댄스 브레이크랑고아 아 인간 기타라고 아! 아! 해볼게요 이거랑 이거 이거 있거든요. 저 샤크라 선배님 아니에요. <웃음> 아니요 이거 있어요. 가라 가라 갖춰 <웃음> 확 갖춰 아, 이것도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보는 거 <웃음>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요 <웃음> 가사는 또 어떤 내용이었죠. 이거 가사는 이제 빼곡히 보다라고 빼곡히 보다라고 <웃음> 저 죄송한데 앞에 뭐 써있나요. <웃음> 아유. 어, 머리에서 나온 거야. 머리에서 나온 거 머리에서 나온 거빼 머리에서 나왔어. 빼곡히. 빼곡히 라는 단어를 평소에 쓰는 편이에요. 완전 어... 완전 쓰는 편이에요. 빼곡히. 착하시네. 빼곡히 도단한 꽃잎처럼 갑작스럽게 피어난 사랑으로 인해 응. 사방이 벽인 건가. 그렇죠. 사방이 벽인 거에 갇혀서 어 이게 뭐지 하면 몽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감정을 피어내는 맞아요. 곡이에요. 이거 표정 표정도 다 엄청 이렇게 몽환적으로 해요. 이건 또 뮤직비디오 기억이 나고요. 아, 아 뮤직비디오 너무 좋아. 도잘 많이 안 나오고 약간 네. 그 장면 장면의 그 신비로움이 그쵸, 있어요 그쵸. 댓글이 보면 은 네. 난리가 났는데 4년이 아니라 4일전 무대 같다고 아 4년이 아니라 4일전 무대 같다고 아 지구 별방할 때까지 안쳤스를울다고아 아아 그러니까요 이 댓글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나팔바지와 마츠코을안 보충 좋아하셨대요 어? 뭐야? 나는 거부감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 노래랑 찰떡이다라는 댓글을 제가 보고 왔어요. 5년 지난 지금 저 패션 유행하고 있다. 코디가 혼자 미래를 갔다 왔냐는 오. 문특에 나와달라는 말도 굉장히 많고요. 얘 여름에는 비우가 가을에는 포워가 있었던 오. 말도 안 돼도 2015년이었다. 진짜. 2021년 버전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포인트를 추가하면 좋을까요. 진짜 근데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도 바꿀 게 없어. 지금 여러분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있어 뭔데요. 6년 뒤를 봐야 된다니까요. 아. 더 넓게 어 이런 거 이런 거 좋은 게 이런 거두 두 배로 아 그러면 은좀더 넓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서 이렇게 기획사 어. 하나 차리면 잘될것 같아 요 진짜 잘 만들 수 있어 다음 곡은 제가 가져온 곡인데요 가인의 카니발입니다 아 오늘 밤 카니발의 문이 열면 Oh yeah yeah. <웃음> wow. oh, 우산 우산 우산 우산 우산 우산 <웃음> 나 처음부터 모든 걸그대 위한 거나 처음부터 모든 걸그대 위한 거나 <웃음> <그걸 걸. 웃음> <걸 그치고 나를 -웃음> 마무리 알죠? 그치? 마무리가 진짜 찐이죠? 준비됐지 준비됐지? <웃음> 접고 폈다 다시 해서. 와! 접고 폈다 다시 해서 웃겼어요. 아저 정확히 댄서 시점 제가 표정 연기하면 안 돼요. <목소리> 접고 폈다 다시 해서 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말 대단하다. 혹시 죄송한데 혹시 죄송한데 추노 승관이가 좀더 받나요? 아니 아니죠. 그대로 공평하게 <웃음> 너무, 쉽, 너무 쉽어. 이 노래가 진짜 빛을 못 봤어요. 정말로 알죠. 왜냐하면 최고 순위가 29위였고요. 주간순위 84위 생각보다 좀 저조한 <웃음> 이 곡이요. 제 컴백해야 되는 이유. 전 이거 지금 노래네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죽음을 노래로 한 그런 컨셉이에요. 김이나 씨가 작사가인데요. 작사가님의 해석으로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죽음을 두고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고 축제처럼 즐기고 나를 하얗게 지울수 있으면 좋겠다. 역설적으로 카니발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와. 철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처음부터 없던 날로 떠나볼까요. 나 걱정 안할수있게 처음부터 없던 날로 차라리 몰랐던 글씨. 그 그쵸? 시... 그쵸 나는 거기 있었고 충분히 아름다웠다. 어... 충분히 아름다웠다. 밤은 사라지고 우린 아름다웠어. 아름다웠어. 이보다 완벽한 순간이 내게또 네 올까? 내게또 네 올까? 저, 죄송한데. <웃음> 학습지 선생님 같아요. <웃음> 함딩 유보자. 함딩 유보자. <웃음> 이거를 저런 퍼포먼스 우선 퍼포먼스 함께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하나 고민듯이 없이 사라진다면 다 완벽할 것 같은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가 너무 무거워 보일까 봐 이걸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대요 이 맞아요. 이야기를. 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카니발은 어떤 곡이에요? 네, 이번 저의 신곡 카니발은요, 어, 굉장히 빠르고 경쾌한 비트지만 그 안에서 또 슬픈 감성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후에 저 해석본들을 좀 보면서 아, 이런 곡이었구나 하면서 더 좋아지게 되었다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곡입니다. 사실 영화, 코코. 맞아, 맞아. 다잘 되는데 우리 카니발이라고 안될 이유가 뭐가 있죠?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아, <웃음> 뭐 하신 거예요? 마지막 표정 연기가 그게 너무 딱그 아. 니까 뭔가 마지막 이게 딱 가사가 그죠? 내 입이 되네요. 그죠? 아 하얗게 불태웠다. <웃음> 이 시기에 나왔던 다른 곡들을 좀 보, 볼까요? 이때는 약간 대부분 조금 음원 강좌 김창정 선배 나무 끝난 거지. <웃음> 평범한 먹요밤 <웃음> 소유 씨 아니에요? <웃음> 어반자카파 <어반적합과> 건수이 <웃음> <웃음> <평범한 목요일 밤 웃음> <웃음> 어 잘한다 앨들이 좀 선선하고 그쵸 진짜 이어폰 세대 맞아요 어. 저때 보니까 인기가요 또딱한 번만 무대를 하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프로모션도 잘 돌지를 않았고 정규 이제 파트 1 엔드 어게인이라는 게 있고 파트 2에서 비긴 어게인을 예상해 넣었었는데 비긴 어게인이 안 나왔어요 비긴 어? 어게인이 안 나왔어요 그 앨범을 서사를 위해서 아직도 안 내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 그렇다면 2021년 버전으로는 뭐 추가할 게 없을까요? 사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카니발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차 밖에 생각이 그쵸. 안 들었어요. 그쵸? 오늘 그러니까... 밤 카니발의 문이 열 카니발의 문이 열 약간 카니발이 저희한테 차로 더 그치 카니발의 문이 열 우산 퍼포먼스에서는 뭐 추가할 게 없을까요? 셀침에 해골이 그려져 있는 거지 해골이 그려져 있다 <웃음> <웃음> 아이고, 막 돌아가는 거야. 해골 해골 해골 해골 해골 어, 왜 해골 일골 왜? 골 근데 왜 이렇게 축분위기지 아. 되게 직관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사실 좋아했겠다 사실 좋아했겠다 <웃음> 이정현 선배님 예전에 막그 좀비 분장하고 했던 거 기억나요. 웨딩 드레스 입고 아. 아 뭔지 알아 알아. 아 유령신부 아. 아, 유령 유령신부 컨에 있었어요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습 컨셉을 딱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죠. 어, 어, 어, 어, 역시 재벌과 자제들이 모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펑펑 송하고 어, 있습니다. 통한다 통한다. 저희 기아 기아 자동차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찍는 거 6회분이에요. <웃음> 오마이갓 선배님 한 발짝 두 발짝 아, 아, 네가 한 발짝 두 발짝 모르지세 아, 발짝 다 갈게 I'm <laughs> sorry. <laughs> <laughs>